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마이크 꺼가지고 다시 찍어요 여름 하면 빠질 수 없는 건 악세사리 목걸이 추천 편인데요 노 PPL 노 광고 제가 직접 골라본 내 남자친구 목에 걸어주고 싶은 목걸이들 근데 작년 버전과 최대한 안 겹치도록 리뉴얼을 해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목걸이들 보러 가실까요? 스토스 자, 오늘 목걸이 추천 기준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 목에 걸렸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이뻐 보였던 목걸이는 딱두 종류. 자그마한 철, 은색 목걸이, 이런 간단한 스타일 혹은 캐주얼함과 리조트 룩을 연상시키는 비즈가 좀 들어간 목걸이, 아니면 요거 혼합 이걸 참고해서 제가 좀 서칭을 해본 거예요. 그래서 추천드리는 첫 번째 브랜드는 포콤마. 서지컬 스틸 제품은 아무래도 실버 제품보다는 가격대가 좀 싸가지고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냥 동글동글! 납작 동글동글 얘네들이 좀 깔끔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은 비앤베투 여기서 대리석 스타일의 목걸이가 나왔는데 이 하얀 대리석이 뭔가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포인트가 될것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. 다음은 하카블랙스 비즈 목걸이인데 뭔가 실버 제품이랑 레어링을 했을 때 진짜 이쁘더라고 저거 사진이 진짜 잘했어. 마케팅 잘했어. 블랙 비즈로 미니멀 룩과도 매칭하면 딱 이쁠 것 같고 깔끔한 비즈 목걸이로 추천할게요. 다음은 라이프에서 목걸이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이제 실버와 비즈를 혼합한 느낌인데 컬러가 오렌지, 그린, 블루 이렇게 세 가지나 나와가지고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 브랜드는 어나더 유스. 여기서는 투틴인 넥클리스가 눈에 들어왔어요. 깔끔 심플한데 목걸이 여러 개 레이어링 나는 솔직히 혼자 하긴 귀찮아. 이미 되어서 나온 거. 혹은 비즈도 이제 레이어링이 귀찮아. 그럼 비즈 또 이렇게 알아서 레이어링이 돼서 나온 거 다음은 바이스클 트로피 여기 브랜드는 살짝 갬성이 있어요 자신만의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 자전거 부품 같은 거를 참으로 해놨는데 요게 뭔가 남성분들이 했을 때 되게 매력적일 것 같고 커플용으로도 이쁜 예쁜... 그리고 뭐 자물쇠나 키 이런 팬던트도 굉장히 유행 안 타는 팬던트인데 요거 실버 제품으로 굉장히 나왔더라고요. 다음은 스칼렛도 블랙. 저번 영상과 브랜드가 겹치지만 어쩔 수 없어요. 가성비 제품에 요게 빠지면 좀 그래. 비즈 형태의 캐주얼한 무드를 내고 싶은데 짧지 않은 스타일, 좀 롱한 기장감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비즈 컬러감이 오묘하니 예쁘더라고요. 다음은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, 키치한 느낌을 낼수 있는 마틴 플랜 제품인데요. 요 브랜드에서는 비즈 체인 목걸이를 추천한 바 있지만 여기서 요꽃 타고이 동그라미 목걸이가 너무 뽀짝한 거예요. 그래서 힙한 무드, 캐주얼한 무드, 키치한 감성을 즐기신다면 이 목걸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심지어 레어링 돼서 나와. 하나만 해도 돼. 다음은 사실 여기는 눈팅 중인 옷 브랜드인데 유챕? 프리타포르테 맞을 거야. 이 브랜드에서 목걸이가 나오는데 저 블루 넥클리스가 진짜 너무 이뻐 보였어요. 블랙이나 화이트 티셔츠에 얹으면 포인트가 될 만한 포인트 컬러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요그줄 목걸이도 이렇게 레어링을 이 했는데 센스 기가 막히더라고. 여기 옷도 이뻐요. 다음은 이 브랜드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목걸이는 바로 키가 달려있는 목걸이인데요. 키랑 툴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야. 좀볼드한넥클래스인데요게 아마 맥주 따개가 달려있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었어요. <웃음> 이거 딱 목에 걸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. 그럼 내가 인싸가 되는 거야. 어? 이쁜 여자 있어? 가서 맥주 따줘.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 거는 펜이 달려있는 목걸이. 자그만 펜이 달려있는데 요게 이제 요실용거가 어?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갑자기 뭔가 펜을 꺼내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. 사람은 뭐? 모르는 거야. 너 이거 진심으로 추천하고 있는 거 맞지? <웃음> 맞아! 진심이라서 더 이러는 거야. 다음은 오프닝 프로젝트. 여기서도 옷을 보다가 액세서리도 괜찮아서 추천드리는데요. 물고기 목걸이 혹은 키 목걸이. 근데 살짝 러프한 맛, 좀 뭉툭한 맛의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도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마마까살 이 브랜드는 사실 선물 받고 싶은 브랜드 음, 안철거야? <웃음>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키요런 거는 좀 유행을 안 타는 펜던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좀 고급 버전 뭔가 부대나는 목걸이 없을까 찾다가 발견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 마스터 블루 엑스트라 키 목걸이 뭔가 금과 은과 블루의 조합 뭔가 상큼하지 않습니까? 펜던트가 사이즈가 큰것 같아 하신다면 마스터 스핀 골드키 블루룸 실버 목걸이 이것도 은, 금 블루 컬러의 조합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약간 금, 은 섞기 쉽지 않은데 이게 되게 유니크한 맛인 것 같아요 다음은 힙노타이즈라는 브랜드예요. 여기 주얼리 진짜 예쁘더라고. 요 여기 실버 넥클리스가 가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. 혹은 하나만 하시되 체인들이 여러 개 섞여서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목걸이? 아니면 레이어링 목걸이. 레이어링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 3만 원대야. 나쁘지 않지 않아요? 아니면 좀더 유니크한 걸 선호하신다면 하신다 저기 줄 같은 거에 돌 껴져 있는 디즈 목걸이. 아니면 줄에 하트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하트가 좀 찌그러진 하트. 여기 감성 되게 좋으니까 여기 한번... 추천드릴게요. 다음은 퍼스트 댄. 여기도 반복되는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버전이에요. 제가 현무암 목걸이를 진짜 여름 내내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건데 요번에 모양이 좀 바뀌어서 나왔어요. 약간 좀더 돌멩이스러운 거랑 동그란 버전. 이 제품은 하나만 해도 블랙 그 현무암 느낌 때문에 포인트가 되고 참 차분한 느낌이 드는 목걸이거든요. 그래서 블랙, 화이트 이런 깔끔한 미니멀한 컬러들을 즐기신다 하신다면 이거 진짜 언제먹 기갈라요. 마지막은 하스. 작년 시즌 분해나는 팔찌추천 편에 있었던 브랜드인데 이번에 목걸이를 낸 거야. 가격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해요. 하지만 누군가에게 선물했을 때 아니면 선물 받는 입장으로도 굉장히 좋을 만한 아이템. 블링블링한 아이템. 여기 걸고 있어요. <웃음>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진주가 있는 버전이지만 진주가 없는 버전은 남성분들한테 무난하게 어울리실 것 같고요. 사진을 보시면 어느 정도 기장감에 따라 목걸이 분위기가 다른데 개인적으로 남성분들은 기장을 52cm 정도? 63? 고기 연저리에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랑 뭐 여자친구랑 커플을 조금 돈을 투자해가지고 고급진 목걸이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나는 진주 없는 걸로 하고 여자친구분은 진주 있는 걸로 해주면 뽀짝하겠다. s t o 이렇게 해서 올 여름 시즌 목걸이 추천 편을 호다닥 진행해봤는데요 물론 브랜드가 있는 액세서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더 비싼 가격대의 주얼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얼리 액세서리들은 의미 부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추억이 담긴 이게 왜 키를 내가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 시절의 추억, 유노? 아무튼 제가 추천드린 목걸이들 중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반지, 뭐 팔찌 호다닥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! 블링 블링 이즈 l 미 n 이 is k i m